신시네 미미 오시네 먼곳에서니 모시네 아마 당신을 잊을까 아마 당신 놓칠까 꽃들이 피는 이른 봄밤에도 긴 날들 나혼 자서, 가만 가만 나혼 자서, 부르던 이름 바람 불어도 눈이내려도긴긴 날들 당신이 내 곁에 신다면 그리웠다 말하지요, 님의 가슴에 외로웠냐고 모르신다면 그리웠다.